커플 러브 스토리 홍록기 아내 김아리는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작업하던 것을 옆에서 직접 지켜본 여자입니다. 비록 결혼 전에 그랬다고 하지만 결혼한 다음에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지 궁금하네요. 게다가 홍록기는 결혼 전에 플레이보이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어떻게 그가 부인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1994년 틴틴 파이브 멤버로 활동했고 수많은 예능 방송뿐만 아니라 영화에도 출연했던 만능엔터테이너입니다. 본인 입으로 이렇게 자랑을 하죠. 홍록기 양옆의 여자들은 일반인들 기말한 모임이 있어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때 옆 테이블에 오빠가 있었다. 그때는 다른 언니와 오빠 가호감이 있었다. 대경대학교 모델과 171cm 큰 키의 아마추어 모델 대회 얼짱을 수상 2007년 후주 넥스트 모델 대회 대구 지역 2위를 차지했고, 마이 웨딩 휘가로 베이비 등 다수의 잡지 경력과 신화, 김세연의 뮤직비디오, 외환 카드, 현대 카드 모델로도 활약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내가 아내를 믿는다고 생각해 기분이 좋다고 말했었다. 홍록기 김어린 결혼사진 특히 남자가 즐거웠던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아마 이것이 정답이 아닐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과거가 깨끗한 배우자라도 의심을 지을 수 없고 신뢰를 잃으면 이혼을 하기 마련이죠. 물론 홍록기처럼 과거가 있는 남자는 그만큼 배우자에게 더한 믿음을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하고요.